친구들 약속은 다 피했지만 피할 수 없는 김장철 올해 날씨가 좋아서 배추가 실해 배추만 먹어도 맛있다 날로 먹어도 엄청 단맛이 느껴진다 김장 후반부는 내가 할 일은 별로 없고 돌아다니면서 주워먹기 바쁘다 생무는 찍먹이지 포장 담당 날로 먹는다 김장철 빠질 수 없는 수육 고기 먹으러 왔구나 이놈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걱정 없어 나는 다이어트 초고수니까 이 정도는 적당히 참을 수 있다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김치 먹는 양도 많이 줄였다 두부랑 김치랑 궁합이 좋은데 궁합이 너무 좋아서 너무 많이 먹게 된다 김장김치 수육 잘 됐다 <목소리> 평소처럼 밥은 절반만 먹고 고기는 딱두 점만 먹는다 채소 먹고 두점 초기화 이건 장어 야또 아까 가면은 거말고제가다니까 제발 그만해, 멈춰 응, 채소 먹고 초기화 개 쿨하네 이 자식 점점 빨라지는 손 눌림 나버렸다 여기부터 몇개 먹었는지 기억이 안나 형님, 살도 빠지면 서 얼굴도 좋아졌다 남겨뒀다는 말은 되게 많이요 그니까 나이 먹고 있었다 나이, 막 솔직히 너 빼지는 마 이제 17kg 더 빼야죠, 지금 살이 많아요 굶기기엔 좀 이렇게 처 먹고 17kg 뺀다는 팩이 해적왕도 되겠다. 다이어트는 입으로 하는 게 정석이지. 항상 그렇지만 먹고 나면 후회한다. 얼마 안 먹어. 어.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정신줄 나버렸다. 이 정도 먹고 쪄봤자 얼마나 쪘겠어. 이 정도는 체중에 티도 안 난다. 그래도 집 와서 운동하기 전에 체크 한번 해야지. 아, 씨발, 촛됐다. 진짜 잣됐다. 옷 벗고 다시 잰다. 됐다. 추운 날씨에 서렸어야 했는데, 후회는 이미 늦었다. 먹은 만큼 극복한다. Oh, I've been running, running.